ISTJ와 연락하다가 이런저런 사정으로 끊길 수 있습니다. 이럴 때 보통 시간을 두고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상책이지만 12월 초중반은 지금 다시 연락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고 있습니다. ETJ월드에서 추천드리는 연락 시기는 12월 마지막 주입니다. 새해 직전 또는 새해 당일날 연락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보통 새해가 되면 서로 덕담을 주고받는데 이런 훈훈한 틈을 타 연락을 재시도 할수 있습니다. 단 크리스마스 전후에 연락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. 왜냐하면 상대방이 외로워서 연락했다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이땐 챗을 보낼 때 팩스트보다 크리스마스 사진을 보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. 그럼 i s t j 는 크리스마스 사진을 보낸 이유에 대해 물어볼 것이고 잘 포장해서 말하면 됩니다. 오늘 다시 청하주시야사감스 헤네 드덕댄 Jen Yuan Sen, u l o n g h (ISTJ), w a y h o Shin i b nader), ISTJ World Membership a g e e b h a s h i m a n Secret y n Sen b o n i Fan, y o n Sen Vlog), ASMR d o n (Total n e g a i e Benefit Yul New l e l Suit s u d Nader), u c u Sen dan k a d l u l Klik h e h a j u s e y